ISTJ야 미안한데 우리 시간을 좀 갖자. 응 그래. 생각해 보고 연락 줘. 이때 큰 타격 없이 열심히 일상 생활함. 그때 연락을 준다고 했었던가? 아 모르겠다. 일이나 하자. ISTJ야 미안한데 우리 시간을 좀 갖자. 언제까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꼭 그렇게 해야 돼? 알았어. 2주 뒤에 보자. A few moments later. 생각해 봤어? 어떻게 생각해? 난 아직 끝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. 내가 어떤 부분은 잘못한 게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. n u l o s h i Chung Ha j s h i y s t j Wa Ui Hon Shin g o h a s i s t j World Membership a Hashi l o g a s m Total Negaji benefit, you'll know Leel Suitsubnader. Uchuk Sandan card, Lul click Hagi'd -e Haju say yo.